안녕하세요. 디비랜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고 중개업을 안 하신 분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.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요.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나와있는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줍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서울시 남녀분들 강리가 5-34 열람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. 자,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 정보가 나옵니다. 도시지역에다가 각축사유제한국에다가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이 되는 어,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색깔표시들이 나오죠. 여러분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들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